버릇처럼 술 채면 저 그만 들 거예요 그러는 사람이 있거든요 저희 가게도몇명 있었어요 술이 떡에다 가지고 전화 와서 아 어, 그만 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막 우리 이제 단체 연습한다고 그러면, 대들고 막 그만 들려고 그러는 거 맞다면서 막그 그래. 끝이 안 좋게 그만둔 친구들이 많은데 다술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술 깨고 나면 후회를 하죠 여기 그만둔 친구가 지금 자기가 이제 어디 일을 하러 갔다가 한달 토탈로 해서 20만원도 못 벌었대요 하루에 만원씩도 못 벌고 막 그랬나봐 그래서 거기 힘들어서 그만두는 걸 근데 나한테 전화 왔어요 일자리가 없어서 그래서 나저 소개를 시켜줬어요 거기도 이제 못 버티고 그만둔 거예요 얼마 안 나오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다른 데 가고 막 그랬는데 전화 통할 때마다 다시 일하면 안 되냐고 얘기하는데 안 된다고 자리가 없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가게가 여러분 빡세요 빡센 건 맞아요 왜냐면 일단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무 연습을 일과 별개로 해야 되는 거 자체가 힘들어요. 그다음에 손님이 많다 보니까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다른데에 비해서 일적인 양이 한네배 다섯 배 돼요. 진짜. 오늘 일요일이잖아요. 오늘 일요일인데 지금 현재 이것이 이게 시티뷰예요. 일요일, 일요일 현재 시 t v 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이 힘들어요. 대신에 돈으로 보상은 받죠. 그리고 무대에 뭐 언니 무대를 뭐 이렇게 과하게 투자하셨어요.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신데 무대랑 이렇게 한 10억을 투자한 이유가 놀러 오시면은 정말. 좀 깔끔한 분위기에 부대가 딱 봐도 이 랩이 탁 박히고 공연도 전부 다 약간 진지하게 임해주고 공연 의상 같은 경우에도 멀리서 봐도 너무너무 이쁘지만 가까이서 보면 더 이쁜 옷이네요이 옷들이. 그러니까 영상으로 담으면 안 담겨요. 이게 실제로 와서 보신 분들도 많겠지만 와서 보면 깜짝 놀래요 눈이 부셔서. 중국 저 공연하는데 옷 전체 가격이 500, 150, 150, 800. 일부 공연에 1-1 스테이지에 1,000만 원치 의상이에요 저게 그 다음에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옷들도 다 그렇고 티파니 옷들도 파란색 백가리 옷들이 한 벌당 한국 돈으로 50인가 60만 원씩에 맞춰온 거예요 태국에서 그러면 은그 의상 가격이 총 8벌이니까 6,8,48,480만 원 메인 의상이 150 630만 원 630만 원저그저 그저 의상 가격이요 이번에 그래서 태국에 또 의상하러 가잖아요 한 2천만 원치 해올 예정인데 이번에 그 레디 마마 레디 의상도 좀 화려하게 하고 거기에 아 쇼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쇼파 있잖아 근데 그 쇼파를 무대에서 뺏다 놀다 할수 없으니까 의자를 할까? 벌써요가 아니라 미리 이렇게 맞춰서 공연을 연습을 시작하는 거는 내가 맞춰오고 난 다음부터 시작하겠지만 미리 한 4, 5, 5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야지 다 준비가 돼요. 이상 오는 거 길게 잡으면 두달 내가 이제 음악 편집하는데 한 2, 3일 그 다음에 안무가 이렇게 빼내는데 일주일 걸리고 그리고 도그 안무를 동선을 또 짜야 돼요. 동선이 제일 중요해요. 무대에서 무대에서는 동선이 난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는 게 이렇게 딱 무대는 전면에서 이렇게 딱 보잖아요. 그러면 겹치는 것도 있고 있어야 되고 이렇게 쓰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사야 되는 것도 있어야 되고 퐁당퐁당 이렇게 해야 될 그런 안무도 있어야 되고 그런 또 동선을 보죠 김치 김치 아야 잡다 공유님 수녀복 입고 오 해피 하시면 하심요앞정님 어, 그거 저희도 생각해봤었는데요 스튜디오스 복이나 수녀 복이나 그런 거는 입고 뭐 홀에서는 일을 할수 있겠지만 여기가 노출이 안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춤잘 추는 사람 없나? 안녕하세요. 장추샤 채널이에요. 정말 끼가 많고 춤을 잘 추는 게이나 트랜스젠더 드랙 열려 있어요. 만약에 트랜스젠더 분들이 오시면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하시면 되고, 게이 분이 오시면 여기 파사드 트시고, 공연할 때 저희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남자 역할하고 이런 거잖아. 뭐, 그러다가 뭐, 게이 분이 여자가 되고 싶다 그러면 우리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. 만약에 이제 드랙 팀 분들이 오시면 홀도 같이 뜨시고, 여자 선생님 많기 때문에 반응 괜찮을 거요 그리고 우리 여기 가게랑 궁합이 너무너무 잘 맞으니까 혹시 많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이킹트랜를 통해서 이카